시장에서 어, 갈아서 갖고 왔어요 양념을 그래서 어, 재료는 레시피는 뭐 그대로 하시는데 저는 여기 이제 레시피가 어, 갈아서 시장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약간 다를 거예요. 다른데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레시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얼갈이 배추 다듬는 방법은. 어, 겉잎에 혹시 누런 잎이나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떼내시고, 어, 한입한입 한 떼내셔가지고, 한, 저는 반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더라구요. 열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다듬어주는데요. 끝트머리는잘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풋내가 난다고 근데 저는 그냥 다 먹습니다 어, 만약에 여기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때 어, 이파리 그 부분은 어, 놔두셨다가 그 된장국 끓이실 때보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무와 얼갈이 배추는 소금에 절이지 않아요 소금물에 절이는 거예요 그래야 좀 마찰이 들하고 멍이 들지 않습니다 멍든 야채로 음식을 해 놓으면 음식이 훈내가 나요 그걸 알고 만드시면 좋겠어요 소금물에 살짝 담궜다가 이렇게 건져내시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절여 주시면 돼요 절이는 시간은 한 넉넉잡아 1시간 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더 좋고요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뿌리 부분이 좀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단단한 쪽파를 사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김치를 담아 넣으면 맛이 월등하게도 좋습니다. 실파로 요즘은 많이 담기도 하는데요. 저는 실파보다는 이런 동글동글한 거, 이런 쪽파를 저는 선호합니다. 담아놓으면 맛이 틀려져요, 확실히. 참고하세요. 2, 30분 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위 거, 아래 거 이렇게 해서 잘 절여진답니다. 이때도 살살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갖고 온 양념 넣으시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빨갛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고춧가루 반 컵을 여기다 더넣습니다 밥물 아주 곱게 갈아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양념이 섞이게 이렇게 저어주세요. 열무를 구부려봤을 때 이렇게 해서 꺾어지는 게 아니라 휘어지면 잘 절여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어 번 정도 헹궈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헹굴 때도 빠락빠락 헹구는 게 아니에요. 살살살살 이렇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양념물 만들어 놓은 것에 이제 열무하고 얼갈이를 넣어서 버무려 주시면 돼요. 자, 버무릴 때는, 어, 마구 치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살살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항상 간을 맞출 때는 맨 마지막에 이제 간을 맞추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간을 약간 좀쪼름하다라고할 때까지 이렇게 간을 맞춰줘요. 그래야 나중에 숙성이 되면, 어, 간이 맞, 맞는답니다. 저는 열무김치가 좀 이렇게 물김치이기는 하지만 물이 좀 자작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국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생수를 더 넣고 물을 추가해서 간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남아있는 국물 싹싹 긁어가지고 네, 김치통에 담아주세요 이정도면 아주 이렇게 물이 자작한 정도가 될거예요어 근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게 지금 숙성이 아직 안됐는데도 맛있는 냄새가 나요 <웃음> 날씨가 조금 선선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로는 안 되고 한 이틀 삼일 정도를 숙성을 밖에서 시켰어요 저는 삼일 숙성된 열무 물김치예요 <웃음>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웃음> 냉장고에 반나절 정도 넣어놨다가 꺼내봤어요 근데 와이 냄새가 벌써 <웃음> 너무 맛있게 익어가지고 이거 열무김치 있잖아요 옆에 그 소면? 소면 삶아가지고 왜? 국수? 아... 국수, 열무국수 만들어 먹은맛 싶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먹었어요 강된장 <웃음> 요거 짜글짜글하게 만들어가지고 호박잎붙이고 호박잎쌈 싸먹어도 맛있잖아요 강된장에다가 근데 이 강된장을 두부를 많이 넣고 짜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넣고 열무김치 넣고요 들기름 살짝 넣어가지고 밥을 비벼는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은 맛을 모르세요 드셔보셔야 돼요 호박잎도 야리야리해서 너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요거 쪄가지고, 아, 강된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상을 한번 차려봤어요. 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오랜만에 먹은 호박잎쌈이라 더 맛있고, 열무물김치도 막, 어, 아, 맛있어요. 아무튼. <웃음> 아,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웃음> 도토리묵도 안모 사가지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호박잎에 밥 한솔 넣고 강된장 넣고 한쌉 싸주는 줄 알았는데, 혼자 그냥 냅다 드시네요. <웃음> 아, 열미봐라 <열림어라. 웃음> 맛있겠죠? 아까 쌈 싸드시던 분은 양반들은 비벼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시더니 열무에다가 강된장 이렇게 푹 떠가지고 넣고 여기에 들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쓱쓱 비벼서 먹었는데 되게... 세상에 이거를 뺏어 먹는 것 같더라구요 치사한 거 있죠? 픽셀이 반짝 파티요?